네게 이완 아니 아니야 이거 놓치는 거야 이완에 이완에 버텨 자,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랑입니다 중성 아모티 채널 운영하고 있는 아모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모티님께서 이제 바디빌딩 대회 언제 나가죠? 십이월 삼일에 1 2월3일에 나간답니다 로비스 일등 우아 나는 무조건 깡도 무조건 개수를 막 많이 하는 연습점 연습 그렇죠. 크로스 네. 많이 크로스피터고 음. 또 마왕 형님 스타일도 그거 제가 알고 있지만 오늘은 뭐제 방식도 한번 해볼래 요 아, 네. 진짜 제 영상 거짓말에 한 관한... 세번 넘게 봤거든요. 아니, 동기부여잘 되죠? 예, 다잘 되죠. 다리 털 깎는 거랑. 그리고, <웃음> 원하름이 110이라면서. 네. 원하름이 110이면 90으로 10개 혼자 가능해요? 네, 80, 80으로 가겠습니다 네. 80. 저는 그거예요. 약간 뭐라 그러냐면, 이완을 하기 위해서 수축한다는 느낌이거든요. 네, 아, 그래서, 네, 그래서 네. 네. 수축하시고, 그 다음에 이완에 좀 집중해서, 이완 10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둘, 아, 네. 이완을 좀더 먹어야 돼. 오케이 좀 먹어보세요 아니 아니 지금 너무 어, 천, 천천히 내려 어, 오이거보다 좀만 더 천천히 이렇게 이렇게 어 너무 좋아 한번한 번만 괜찮으괜찮이더 내려서 더 내려서 더, 더, 더 내려서 내가 도와줄게요 자, 일곱 자세개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 템포 호흡하면서 그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완 이완 이완 이완만 이완만 내가 올려줄 거야 이완만 자두 개만 더두 개만 더수치가 나랑 같이 자 그럼 제가 1세트 진행할게요 저는 100으로 가겠습니다 본인은 딱 다섯 개만 한다는 마인드로 하고 남은 다섯 개를 저랑 같이 하면 돼요 아까처럼 수축은 내가 도와주고 이완만 집중하세요 가만 어, 아뷰 음. 하나 음. 둘더 내려야 돼더 내려야 돼아딱 일곱 개까지만 제가 할게요 오케이. 나머지 세 개만 수축만 도와주세요 일곱! 오케이 4, 4, 8 8, 5 4, 5, 더4 7 5 4, 6, 7, 8, 9, 10, 이 1, 2, 3, 4, 5, 6, 7, 이 9, 10, 2, 1, 2, 3, 이 5, 6, 7, 8, 9, 10, 2, 1, 8 이세트만할 거니까 셋, 아 너무 좋아 앞으로 쭉 내밀어, 그렇지 체스업 엄청 힘들어야 돼 이거 좀더느리 갈게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완 여기까지 느껴져야 돼, 오케이 하나더꼽 r f e 같습니다. 아, 오케이, I? d I? d o t I? d t I? Don't I? Don't I? Don't I? Don't I? Don't I? Don't I? Don't I? d o 아니, I? Don't I? Don't I? Don't I? 아 유튜브 다 했어요 아 지금 오케이. 최소 30만짜리 멘트였어 이거 하나, 하나 더 뽑아볼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아, 잠깐만 잠깐만 내가 도와줄 테니까 2연만 2연만 보는 2연만 아, 오케이 좋아 좋아 끝 2연만 아이더 아, 아, 내려가야 돼 내가 도와줄게 아 이렇게 하면 퍼펙트야 자두개더 푸쉬 푸쉬 푸쉬 오케이 으. 일곱 여금은더 주요. You w a 거 맞아. 이원 e t g p u a l e s h r a 전면 중에도 이 허근이. 아, 아, 한번 다섯 개만 제대로, 다섯 개만 혼자서 잘해놓으세요 한번, 한번, 한번 다섯 개만, 다섯 개만 여기 와 좋다 와 죽인다 죽인다 죽인다 어 이렇게만 다섯 개와 좋아 좋아 몸다 나왔다 여기서부터 같이야 다섯 개 다섯 개이안만해이안만해나 올려줄게 걱정하지 말고 네개 이완 아니 아니 이거 놓치는 거야 이완해 이완해 버텨 버텨 버텨 오케이 버텨! 두 개,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여러분 이, 이 세트밖에 안 해, 컴마 컴마 컴마 버텨 버텨 버텨 버텨 버텨 버텨 버텨 자 푸쉬 바로 누워있어 누워있어 누워있어 누워있어 누워있어 누워있어 빨리 호흡해 내가 계속 내릴 거야 계속 이, 이, 이 옆만 하면 돼이 옆만 내릴 거야 오케이 푸쉬 푸쉬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버텨 버텨 내려가는 거 버텨 네, 잠깐 버텨 여섯, 잠깐 버텨 버텨 일곱 버텨 여덟 야 힘도 안 주고 있어 힘도 안 주고 있어 힘도 안 주고 어자 아홉 마지막 하나 버텨 예쁘게. 오케이 와 죽인다 머스킬으로와다 만들어놨네 진짜 가자 여섯 어케이 끝났다. 되개되개되개 2원 내꺼, 2원 내꺼, 2원 맛있는거 내꺼. 기가 네꺼 2원 내꺼. 8, 5, 10, 8, 오케이! 다! 자 우리 카로 호파이와 그리고 노비스 <웃음> 선팔이 가 하나 지금 보였는데 아, 진짜 힘들 거예요 진짜 빨리, 제일 걱정되는 게 지금 땀안 나는 거예요 야, 그만큼 수분 조절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먹는 거 좋아해요 원래 식품이 있어 그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씩 먹고 이게 뭐 참을 수 있을 줄좀 이건 아예 뭐 아, 하나씩도 그래. 못 먹으니까 위치겠다 그래서 아 그게 참들고 하면서 이제 고리빌딩 밀... 하시는 분들 더스트레이 아, 해봐야 되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아모티어 마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